안녕하세요. 정영숙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해상보험법 제1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7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상위험과 해상소원회,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소원 중에서 해상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은 해상위험 중에서 그 개념과 제한적 열거보험증권과 예시적 열거보험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1906년 MIAS의 해상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06년 MIAS 제3조에서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한 위험으로서 해상 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 위험, 해적, 강도, 절도, 허액, 나포, 군조와 국민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와 동종의 위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체의 기타 위험에 대해서 해상 위험이다 이렇게 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로이저 S.팔러시의 즉 로이저 S.G. 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서는 해상 고유의 위험, 군함, 화재, 외적, 해적, 강도, 투하 포획 면허증과 보복 포획 면허장또 습격, 해상 탈취, 어떠한 국가나 상황이나 성질에 관계 없이 모든 국왕과 여왕 및 국민의 압류와 억짐이넘무 선장이나 선원의 약행, 상기 화물과 상품 및 선박 기타 또는 그 일부의 파손이나 훼손 또는 손상을 가져왔거나 가져오게 될 모든 기타 비용과 손해 및 불행, 이런 것을 어, 위험약관에서 해상위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상, 이 중에서 해상고위의 위험, 즉 p 일 r i 브 l s of sea는, 어, 해상보험의 초창기부터 보험자가 부담한 중요하고도 아주 기본적인 해상위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1982년 해상적화보험 조건과 1982년 ICC에서는 로이즈 s S. T. p a l 의 페이지로 인해서 Perils of the s e a 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용어 자체는 1982년 적합보험증권과 적합보험약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ITC의 피보험 위험으로 여전히 열거되고 있다는 점과 1906년 MIA와 RCP 즉 보험증권 해석 규칙에 관한 RCP 제7조의 규정, 또 1982년 ICCA의 제1조 위험 약관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해상 고유의 위험의 개념은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페리저 e 브더 시즈라는 것은 국내에서는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어, 일본에서 오래전에 사용했던 해왔던 번역으로서 그후 일본 문부성의 보험용어 심사회에서는 어, 해 고유, 즉 바다 고유의 위험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고유하거나 특유한 것이라면 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는 바다의 고유한 해적 등 위험은 별개의 위험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바다의 위험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1983년 i t c h 즈 제6조 위험약관에서는 p a e r l o l s o f the s e a s 의 Rivers, l a k e s o r o t h o r n a v i g l b l t n a v o g a t l o n a l d o l o l d l e n a v o r d l 가항수역, 어, 바다뿐만 아니고, 강과 호수와 기타 가항수로를 추가해서, 어, 열거 위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가항수로에서의 위험이다. 이런 뜻으로 페리저드 시즈가 1983년 ITC 헐즈에서는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헤이그 룰즈 제4조 2항 CEO에서는 바다 또는 기타 항행할수 있는 수로의 위험과 위험상태의 사고, 즉 perils, dangers and accidents of the seas or other navigable waters 라고 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이 어, 운송인의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송에 대한 보험자의 부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perils of the seas의 해석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RCP 제7조에서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말은 바다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한다. 그것은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 즉, Ordinary Action of the Winds and the Waves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스크로톤 판사는 하나의 위험 즉예기 되고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예기치 않은 우연한 사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은 어, 단순히 해상의 즉온더시 해상의 사고가 아니고 반드시 바다의 오브 더 시즈 사고여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바다의에는 해당되지만 바다의 위험은 아니다 라고 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한 스크라톤 판사의 그 해석이 오늘날 해상고위의 위험에 대한 어, 그 해석 즉 정의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우리 대부분에서는 단순히 해상에서 만나는 위험이라고 해서 모두 해상고위의 위험이 되지는 아니한다. 이는 우연한 사고만을 가리키며 우연성이 없는 사고는 해상 고위의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과 파도의 통상적인 작용에 의한 손상은 자연적인 소모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연성이 없고 어, 해상 고위의 위험이라고 할수 없다고 라반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스카라톤 판사의 어 이러한 그 판시 내용 즉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어, 것이죠. 어, 스크라톤 판사는 어 하나의 위험 중에서 예기되고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 예기치 않은 외한 사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또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대법원에서는 좀더 풀어서 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 영국 판례와 그 해석 즉그 개념에 대한 해석은 어,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종류와 해석에 있어서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및 악천 이 이제 바다에서만 생길 수있는니즉 바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 제가 제 설명을 드릴 때 예, 보면 1983년 어, i t c 허일즈 제6조 위험약관에서는 결국 예, 패즈제우드 C라고 해놓고 여기 리버스, 레이크스, 와 아더 네비거블 워터스, 워터스를 스 추가해서 열급 비용을 규정했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가항수로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을 얘기한다고 설명할 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이런 수역에서의 사고로는 우선 선박 선박의 침몰이라든지 좌초라든지 충돌이라든지 또악천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바다에서의 사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해상고위의 위험을 대표적인 것이다. 네 가지를 들수 있겠죠. 침몰조화, 초충돌, 악성. 이런 것을 해상고위의 위험을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하여 1906년 MIA에서, 어, 보험계약법상의 개념을, 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 판단할 사실 판단의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유형의 손해 위험들이 해상 고유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선박의 침몰, s 크 n 라는 것은 선박이 물속으로 더 이상 가라앉을 수 없는 상태 아에 처해있을 때 이것을 선박의 침몰이라고 합니다 그 물속에 더 이상 가라앉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바텀 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브라이언트 앤드 어, 메이드 런던 어슈어런스 코퍼레이션 사건에서는 어, 선박이 상가판 이상 마스터까지 물속에 잠겨 있었으나 당시 선박에 실린 화물인 목재의 부력 때문에 완전 침몰 하지 않은 사고에서 상가판에 실린 목재가 해수에 더 젖었다면, 더, 더 젖었다면 선박은 더 가라앉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침몰선박이아니다 이렇게 판시했했습니다 결국은 선박이 이제 어, 거의 그더 이상 가라앉을 수 없을 상태까지 가라앉은 것을 우리 침몰다 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선박이 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면 선박 침몰로 보는 것인데, 어, 그 일부 해서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는 어, 법원의 감정에서 일부 학자들이 어, 이러한 그 결국 그 선박을, 선박이 을선박 멸실된 이후에 침몰된 이후에 어, 선박 등록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은 침몰이 아니라고 감정한 적이 있는데 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선박 침몰이라는 것은 선박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선박이 어, 물속에 가라앉아 있고 더 이상 가라앉을 수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침몰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스트랜딩이라고 하는 좌초는 선박이 암초나 기타 물체에 은치어 쉽게 들어 올리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것을 얘기합니다. 어, 침몰과 차이란 것은 침몰은 선체 자체가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면 좌초는 은쳐 어, 있는 상태로 선체가 어, 그 수면 위로 일부가 드러나 있더라도 이것은 좌초가 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스트랜딩 속에는 모래밭, 얕은 여울든 그다지 견고하지 않은 물체에 올라앉은 경우를 가르치는 교사로 얘기에포함습니다 즉, 어, 교사는 주로 이제 모래밭이라든지 얼 위에 얹혀있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넓게 우리가 어, 그 암초나 기타 물체에 얹혀있는 상태는 전부 어, 스트레딩 좌초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선박이 물체와 접촉하 일시적으로는 항행할 수 없었으나 이웃과 항행할 수 있는 경우 즉, 일시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암초에 부딪혀가 있다든지, 어, 접촉이, 저, 바닥과 접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터치 보호 상태. 어, 다시 접촉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이쪽 되어서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좌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어, 이런 것을, 음, 초 촉초라고 하는데, 이것은 접촉만 되어 있다, 바닥과. 이렇게 보고, 어, 좌초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합보험의 관점에서 해상 고위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및 폭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에 해상 고위 위험에 추가된 위험의 종류가 있는데요. 적합보험에서 어, 이러한 것들은 악천후 손상, 헤비웨랄 데미지, 또 가뭄적 손상, 어, 심페스틱 데미지, 선원의 과실, 레그리전스의 마스터워크, 어, 어, 레츠어에 의한 손상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침몰 조화 추충돌 어, 해상 어, 그 다음에 폭풍과 같은 폭풍으로 인한 이러한 손해 외에 해상 고위험으로 고위 적합하면서 추가되고 있는 위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악천후 손상 즉헤비웨어 어, 데미지라는 것은 악천후 중에 어, 예를 들면 통풍구 해쇄로 인한 가열로 쌀이 손상을 입은 응축 손상들이 어, 이러한 그 해상 고유의 위험에 속한다고 어, 한 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천후가 되니까 통풍구로 어, 악천후에 빗물이나 바닷물이 들어올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구를 막아 놓으니까 이로 인해서 내부 이제 발열이 생기면서 쌀이 어, 손상을 입은뭐 변질되겠죠.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응축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해상보유 위험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또 한손 및 선박의 요동으로 인한 롤링 앤드 피칭으로 인한 화물의 손상들인데요. 한손이라는 것은 땀이 난다는 뜻인데, 어, 물건을 운송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창 내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그 물기가 그 선창의 내벽에 이렇게 들러붙는 경우도 있죠. 그랬다가 이것이 다시 비 같이 많이 모이면 흘러내리면서 뭐 화물의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앞에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통풍구 폐쇄로 인한 가열로 쌀이 손상을 입은 것과 뭐 유사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앞에 설명에서는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쌀이 변질되는 이런 손상을 얘기한다면. 어, 이런 온도 차이가 결국은 선창 내에 있는 그 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국물 같은 게 습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습기가, 어, 열이, 낮에 열이 높아지면 증발했다가 이제 선창의 내벽에 이렇게 끼어 있죠. 그 그래, 맺혀 있다가 밤이 되면 다시 그 모여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흘러내리면서 어, 이것이 이제 그 표면에 있는 어, 곡물에 여러 가지 그 부패를 일으게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 손도 대상 보유 위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어, 선박의 롤링이나 피칭, 선박이 옆면으로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롤링이라고 하고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피칭이라고 하는데 어, 이러한 그 요동으로 인해서 화음즉 여기서 예를 들면 소나 말입니다. 동물이 멀미를 해가지고 어, 죽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 이런 것들도 해상보험 위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베스틱 데미지, 즉, 가흥적 손상이라는 것은, 피역과 연초화물을 보부한 보험증권에서, 폭풍 속에 해수가 선창내 유입되어 피역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에 이제 해수가 선창에 들어오면서, 이 피역이 젖게 되면, 피역이 부패하고, 그, 악취가 이제 발생되는데, 이 악취가, 어, 피역이 아닌 다른 화물인 연초, 담배 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이약취가배여가지고 연초를, 연초의 향기를 이제 해치면서 모수게 되는데요. 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페스틱 데미지 감흥적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 연초의 그 오염 손상, 스테인 데미지도 배상 고유의 위험에 근인한 것이다. 이러한 이제, 판례들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결국, 이제, 직접적인 손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 한비의 경우에는 연초의 향기가, 어, 상품성을 좌우하는데요. 어, 이 악취가 생긴다면, 이것은 상품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손실이 발생했다, 손상, 열실 훼손됐다, 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원의 과실도, 그, 해상고의 위험으로, 우리가, 판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네그리전서 마스터와 그룹은, A 항으로부터 B 항까지의 IVC 하고 즉 항해 보험증권, 그 적합 저카보, 적합 보험을 항해 보험 형태로 들었는데 어, 이러, 이러한 보험 약관으로 가입된 선박이 A 항에서 선적하고 있는 동안에 배수 파이프가 화물의 중량 때문에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다 배수 파이프는 배에서 생긴 이제 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화물이 이제 중량이 많이 나가면서 어, 드라프트가 내려가니까 이 배수파이프를 통해서 어, 바닷물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이 밸브가 선원의 부주의로 열려있었고 이렇게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갈 던 밸브를 잠가줌으로써 외부 회수가 유입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선원의 과실로 열려있어서 그 결과 배수파이프로부터 바닷물이 선창으로 들어와서 화합물의 손상을 입었는데요. 어, 이것도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동전 위험에 근인한 손해라 이렇게 판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쥐를, 쥐로 인한 손해가 둘째 해산고 유의 위험이냐 이게 이제 다투어졌는데요. 어, 쌀을 구구한 보험증권에서 화물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파이프에 쥐가 구멍을 뚫어놓은 것으로 해수가 구멍을 통해서 유입되어 쌀이 손상을 입었는데요. 해수 유입이 손해의 근인이고 그리고 쥐가 근인이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경우는 해상위험으볼수 있는데, 반면에, 치즈가 실려있는데, 쥐가, 쥐가 이제 치즈를 좋아하겠죠. 사람도 좋아하는데, 쥐는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치즈를 이제 쥐가 갈가먹음으로써, 어, 치즈를 상품성을 잃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해상 고유 위험 아니다. 이렇게 판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경우는 쥐가 해수관을 이렇게 구멍을 내으로써 해수가 들어와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손해의 그린이 해수 유입이기 때문에, 어, 해상 고유 위험을 본 것이고요. 어, 밑에 이제 치즈 손상은 쥐가 치즈를 먹은 것이기 때문에, 해상 고유이 바다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어, 해상 고유 위험은 아니다. 이렇게, 어, 판결을 했습니다. 다음, 선박 보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선박 보험에서 침몰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어, 피보험 선박이 고요한 바다에서 구조 요청도 없이 갑자기 침몰한 게입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자는 어,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으로 인한 침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선주는 바다 속의 잠수함과 충돌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둘다 지금 어,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인지 아니면 잠수함과 충돌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어, 판단이 되는데요. 어, 이,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박이 침몰되면서은 선박이, 뭐, 그냥, 그냥 통상적인 분파의 작용으로, 어, 발생되면서은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고유의 위험이 의한 소원에다, 이렇게 판시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용어상 풍상,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으로, 작용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하지만, 웨어 앤더 테어라는 것은, 자연적인 마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다니면서 자연히 마모가 생겼는데, 뭐 이로 인해서 수명이 다했다고 할까요? 뭐 이런 형태로 사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말하는 이런 그 위험,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는데 자동차를 오래 쓰다 보니까 타이어가 마모가되면서 터졌는데 이것도 자동차 손상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런 것들이 제 분파의 동상적인 작용을 보는것입니다근데 선박이 어, 항의하다가 갑자기 침몰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 떤 마모가 돼서 침몰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한 소원이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건에서는 선주가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것도 추정일 뿐이지 전혀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선언의 과실의 경우에 작은 보조엔진을 포함한 선박과 기계장치를 부부한 보험증권에서 마땅히 열려 있어야 하는 밸브가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보조펌프실이 파열된 사건에서 보험자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해상 고유의 위험에 근인한 소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보상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선언의 과실이 피보험염으로 추가되는 인치마리 약관이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앞에서 이제 적합보험을 얘기할 때는 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가 들어와서 화물이 손상이 된이 경우에는 해수로 인한 손해가 직접적인 근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밸브를, 밸브가 를브닫 있는 걸 여지 않아 가지고 보조펌프실 파열이 이거는 이제 선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지, 해상의 위험과 관계가 없다. 일반적인 육상에서의, 엔진에서, 엔진이나 어떤 머신너리에서도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순한 선원의 과실로 보았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과실이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것을 보상하게 하는 인치마이약관을 도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 사건이 인치마이사건입니 그 다음 연료 부족으로 인한 구조의 경우에는 어, i t c 헐드에서 선박은 석탄을 충분히 적재하지 않고 출항하여 결국 트롤 선박에 의해서 양항까지미인이 되었는데요. 이 트롤 선박 소유자는 구조 행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고 피보험자는 구조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는 해상 고유의 위험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어, 석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어, 판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해상 위험에 대한, 이제, 그, 그 중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MIA 규정과, 그 다음에, 보험 약관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해상고유의 위험은, 크게 네 가지 침몰, 저 좌초, 충돌, 그 다음에 폭풍과 같은 이러한 것을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에 대한 해석은 결국은 근인이 되는 그 이러한 위험이 이 해상 위험으로 인정이 되려면 소원이가 발생하 근인이냐 아니냐 를 따지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유사한 원인이 예를 들어서 쥐가 갈가 먹었다 하더라도 쥐가 갈가 먹은 파이프에서 물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화학물이 손상을 입은 것은 바닷물로 인한 손상으로 본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해상 고유 위험으로 손해를 봤지만 쥐가 어떤 화학물을 직접 뭐 음식을 물 먹었다 치즈를 먹어 가지고 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상 고유 위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 근인이 무엇이냐 하면서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바다의 위험 즉해상고의위험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막 기본적인 문제로 다음 중 바다의 위험 어, 페르스 오브 더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을때 침몰, 좌초, 화재, 충돌 중에서 어, 아닌 것이 뭐한 가지 있죠. 여기서 이런 것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1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